아 0.7이 살짝 보였었는데 전날 대비 0.1kg 빠졌다. 유연성은 하루하루 느낌이 다르다.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고 있긴 한것 같다. 몸을 저기까지 굽혀본 게 언제더라? 놀라서 경련이 왔다. 나가라 살더라 팔굽혀펴기는 점점 여유가 생긴다 방해꾼이 없으니까 허전하네 완전 들라고 술통 좀 불려볼까? 오래된 물건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너무 자주 빠진다 살은 빠지고 있는데 배산은왜안 빠질 것 같지? <웃음> 마지막에 카메라가 꺼져서 마무리 수분 보충하는 장면을 못 찍었다. 그건 정말 다시 찍을 수 없는 부분이다. 저걸 연속 두번 다시 마실 수 없지. 살이 10kg 이상 빠져서 계획대로 치팅데이를 해야 하는데 치팅데이 하기 두렵다. 나는 한끼 마음먹고 먹으면 살 빠진만큼 먹을 자신있거든 치트 데이가 엔딩 데이가 될 수도 있다